마음 준비는 이제 끝나신 거죠? <웃음> 아, 이제 <잘> <웃음> 이거 왜빗이래요이요어이이이거 아, 여기다가 넣어가지고. 아. 아, 주머니에 넣어서 초콜릿하게. 몇 쓰세요. 거 미미 <웃음> <웃음> <웃음> 벌써 이망했 <느꼈어. 웃음> 여기가 너무 커 m u l 완벽하게 들켰습니다. 평소랑 똑같았는데 레디님 네. 한번지나가시고가 가려 하볼까? 그래도 저희 상품 뽑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혹시 어떤 거좀 탐나세요? 신세계 상품 마음에요. 네. 지금 완전 많이 모아서 100만 원 넘게 모았어요. 아 와서. 진짜요? 뭐뭐해요 아. 빅 올리브영 상품권 이거예요? <웃음> 네 맞아요 이거? 혹시 해보시는 거 어떠셨어요? 제가 떨렸던 게 너무 원래 평소에도 거짓말 하면 잘 들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백방 빨리 들킬킨거 같은데 이거 성공하면 원래 10만 원, 그러니까 네. 원하는 거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찍목록에 막 담아뒀거든요 <웃음> <웃음> 뭐 담아뒀어요? <웃음> 러그라뭐 어, 이런 거있 짜잘한 생활 소품. 근데 바로 들켜, 들킬 것 같았는데 들켰어한번에 <웃음> 혹시 <웃음> 가 있으면 또한번 <웃음> 해보실 의향이 음. 예. 네. 있으신가요? 저는 이런 거 접속 안돼 <웃음> 디자인팀 김수연 주임입니다 어서요 <웃음>